안녕하세요 위드 스피치 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,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, 도봉구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채용하는 분야를 살펴보니까 어, 민원행정 분야를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 담당하는 직무에서 하는 업무는 통합 민원과 일반 행정 업무를 하게 되고요어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 예정지는 동주민센터나 구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어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, 민원행정 분야에서 업무하는 어, 대상자는 일단 채용의 자격 기준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기타 공공기관의 민원사무, 행정사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1차 서류 전용은 2월 2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. 면접은 3월 8일 날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. 2차 시험에서는 일단 인성이나 공직관, 그 다음에 도봉구에 대한 어떤 이슈 사항들, 어, 직무에 대한 이해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위드 스피치 학원에서는요,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면접 개강반을 진행합니다.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.